습 무리하도록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우투더 양투더우 우리 박투더 은투더 빈 배우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어서오세요 조심해서 네 올라오시고요 자원 중앙에 서셔서 시선을 오른 왼쪽부터 먼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야 이렇게나 많은 분들께서 우리 박은미 배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. 여자 최우수 연기상 TV 부문의 후보 오늘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하면서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.